이거 역회전 그렇치기 치면 되겠죠? 이기수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게 그렇게 가요? 이렇게 패면 되죠? 아님 이로 빠지든가? 일적 구가가는 방향을 읽지 못하면 백익 날쳐도 당구 안. 아줌마 났어요. 늙이는 건영 나이스 샷. 오케이. 아이 오케이 잘 쳐놨다. 아이 이런 뒤에 라먹을 설마? 잘쳤죠? 어? 대회전 안 돌리십니까? 응, 부뱅으로 치려고 두께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흠, 자네도 나이 들어봐.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아 알았어요. 알아서 치세요. What? 어? 공가는 거 보소. 하여간 쇄복은 타고 나셨다니께. 이 재미로 당구 치는 거지. <웃음> 쇼뜨떼구! 오케이, 좋았어. 아. 아. 아! 어찌였스까잉 버로그 드레아웃다 이어 놓요 어이, 자네 못뭐 치라건가? 조종을 해서 1 2 3 또는 1 2 3해외전 양방으로 보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소. 그리고 뭐시이냐공 어려우면 말하고, 잉좀 풀어줄라니까 <웃음> 됐거든요. 아, 일로 한 방이 더 있었네. 이런 뒤에라 <웃음> 먹을 나이스! 너... <웃음> 왔다 잘 치요